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 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2016년 1월 5일 메이커 다은쌤 채널에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2021년 1월 5일 꽉 채운 5년이 되었고 이 영상은 500번째 영상입니다 5년 전의 모습이 이랬다 라고 가정하면 이상적으로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었다면 사람들의 실력도 늘고 참여하는 전체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겠죠? 5년의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데요. 어쩜 사회 문제와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메이커 문화가 특정 몇몇 사람들만 성장시키고 저는 몇몇 사람들이 기술과 경험을 독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열심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난이도로 계단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계단을 만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메이커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만드는 즐거움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 있게 여러분도 많이 알려주세요